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좀 스킨케어 이렇게 추천 영상을 준비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화장들을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요. 저도 마스크 쓰면서 진짜 피부가 엄청 많이 뒤집어졌어요. 여드름이 원래 잘안 나는데 이렇게 여드름 흉터도 생기고 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맞이 겸 이제 좀 순한 제품?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하고 속건조나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들 위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에뛰드하우스 순정 약산성 5.5 진정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에뛰드에서 일을 하진 않아요. 나중에 제가 왜 에뛰드에서 일을 하지 않는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팔았던 제품이 아닌가 해요. 순정 자체가 저자극이기도 하고 이제 판테소사이드라그래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손상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민감성 피부 분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마스크 때문에 자극을 많이 받을 때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엄청 물 같은 제형이어서 스킨팩을 하기에도 좋고 이거 사용하면서 홍조도 진짜 많이 잡아줬어요. 또 향도 없으니까 무난하게 쓸수 있는데 단점이 이오만한거 하나는 한 달도 못 써요. 이게 물 같은 제형이다 보니까 막 쓰게 돼요. 막 솜에 엄청 촉촉하게 막 적셔가지고 막 쓰고 이러니까 요 조그만한 걸로는 한 달도 못 쓰고 대용량 사세요. 그게 가성비가 더 좋아요. 뭐 어차피 또 사러 오실 거예요, <웃음> 이 제품은. 그래서 그냥 큰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이니스프리 청보리 필링 토너입니다. 사실은 저희 에뛰드 가게가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져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갈아타게 됐어요. 또 그쪽 그래서는 그쪽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요즘 이니스프리 굉장히 잘 쓰고 있답니다. 이니스프리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제품이에요. 필링 토너면서 세안 토너라고도 불리더라고요. 과잉 피지도 잡아주고 또 필링이어가지고 각질 제거랑 노폐물 제거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필링 토너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자극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은 저자극이어가지고 어,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용할 때 각질 제거가 된다 이런 느낌 없고 그냥 물처럼 되게 부드럽게 피부 결을 정리해주는 사용감은 일반 토너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엄청 촉촉해요 그리고 이게 전용 이 솜이 있거든요 이 솜이 있는데 40매 정도 들어있는데 펄프랑 레이온 폴리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이어서 2분의 1 에센스용 패드 이런 거랑도 느낌이 엄청 다르고 되게 도톰하고 그런 어깨 뽕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전용 솜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게 막다 스며들어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신기했던 게 제가 아침에 이거를 사용을 하고 그냥 어, 그쵸 안 버리고 그냥 텍스, 책상에다가 올려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버리려고 얘를 집었는데 얘가 그대로 계속 촉촉한거예요 정말 정말 솜이 다 흡수해서 건조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이 안에 머금고 있어서 사용할 때 눌러서 사용하면 안에 있는 토너들이 이제 피부에 흡수되는 약간 이런 식인 것같더라고요 단점은 얘도 물 토너라 좀 빨리 쓰는 편이긴 해요 여름날 진정 겸 이제 피부 각질 케어하기 좋은 토너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니스프리 자연 발효 에너지 오일입니다. 이제 여름인데 무슨 오일을 추천해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성에 가까운 복합성 피부였는데 제가 그때부터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저도 오일 절대 안 쓰거든요. 왜냐면 오일을 사용하고 나면 번들거림? 이제 흡수가 조금 느린 것 같고 나중에 파운데이션 바르면 오일하고 섞여서 완전 미끄러지고 막 벗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절대 오일 안 사용하거든요. 얘는 다릅니다. 이 제품이 오일인데 전혀 기름지거나 이제 끈적거림, 무거운 느낌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세럼 바른 것처럼 수분감을 그냥 촥 채워줘요. 오일이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한두 방울만 해도 넓게 넓게 바를 수 있고 흡수가 빨라서 나중에 파운데이션을 올려도 서로 섞이는 게 없어요. 지성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정말 괜찮아요. 특히 수부지 분들한테 정말 잘 맞는 제품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발효 라인을 잘 쓰거든요. 근데 이 제품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일하면서 이거 사가시는 분한 분도 못 봐가지고 저 정말 이 제품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좋은데... 그리고 안티에이징이라고 좀 연령대 높은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이 제품들도 한번 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 진짜 좋아요. 다음은 셀리 맥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이 제품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이제 친구가 자기가 여드름이 갑자기 나면서 진정 시킬 제품을 찾는데 이게 최고라 그래서 저도 사, 사용해봤어요. 여드름이랑 홍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논이 사용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면 수분감이나 뭐 보습감 이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서 뭐 수분에 보습에 수분에 막 이렇게 덧바를 필요 없이 음좀 간단하게. 햇빛에 자극받은 건논니로 진정시켜주고 좀 워터리한 수분크림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도 뭐 부담스럽게 기름지고 이런 거 하나 없고 얘는 진짜 쌈박해요. 깔끔하고 산뜻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사실 여드름 보다는 여드름 흉터 때문에 붉어진 홍조 이런, 거, 이런 게 스트레스였는데 그거 잡기에 되게 좋았어요. 피부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해가지고 피부에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는데 이거 사용할 때는 저 거울 보면서 아니 피부 왜 이렇게 좋아요? 이 감탄하면서 썼어요. 다음은 땡큐파머 미라클 에이지 리페어 크림. 여러분 제가 지금 20대 중반이거든요. 주름 관리해야 합니다. 요즘에 20대 때부터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슬프지만 정말 느꼈던 게 팔자주름이 자꾸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눈가 주름 이런 걸 관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이 미라클 에이지 리페어 크림은 탄력뿐만 아니라 미백까지도 관리되는 제품이고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피부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습력이 좋아서 각질 같은 거 올라오는데 발리기도 굉장히 좋아요. 주름 개선용 탄력 크림 이러면 좀 4, 50대 넘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좀 기름지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얘는 기름진 느낌이 없고 흡수가 되게 빨라가지고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리페어 크림이다 보니까 저도 나이트용으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막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또 엄청 무겁다, 막 기름지다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소량 바르면 데일리로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향은 플로럴 향인데 제가 뭐화장품에 플로럴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로즈 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엄청 은은한 약간 자스민 향?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심신의 안정을 주는 그런 향이에요. 나이트 크림용으로 탄력 쪽 생각하신 분들이나 이제 부모님 선물 드리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워터크림.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가장 여름에 맞는 크림이 아닐까 한데, 제가 여름용 크림이나 이제 수부지 분들이 저한테 추천하면 제일 먼저 추천했던 제품이에요. 젤 타입이라서 진짜 가볍고 수분이 즉시 충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촉촉하고 바르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젤 타입은 또 수분감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거 아니냐. 건조한 느낌이라고 다 하는데 얘는 계속 얼굴에 남아있어요. 건조되는 촉촉함이 아니라 피부를 한겹 감싸는 그런 촉촉함이에요. 크림을 발랐을 때 끈적거린다는 느낌보다는 쫀득쫀득한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쫀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얘가? 아..뭐라야 해 돼.. 속에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매끈한 마무리가? 남자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수분크림이에요 대신 가격이 좀 세요. 오래 쓰기는 하는데 세일 안 하면 은 조금 사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해요. 제가 그래서 얘 저렴이 느낌으로 찾은 게저 하르나이 하이줄렌 콜라겐 크림 이 제품은 겟레디 영상 때 제가 한번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극찬했던 제품이거든요. 얘를 아주 그냥 박박박박 긁고 써가지고 없어요. 자세한 사용감을 보시려면 제가 위에 링크를 올려놔서 여기서 보시면 되시고요. 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젤 타입인데 저도 원래 한 제품을 오래 사용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내돈내산 하고 싶은 제품이거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얘는 80ml인데 가격이 닥터자르트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둘이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은 할수 없는데 더 하르나이 제품이 조금 더 가벼운 편이에요 얘는 콜라겐 성분으로 이제 또 수분감을 잡아주고 보습감을 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수분폭탄, 세수하는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촉촉하고 순해요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진정 효과도 있어서 홍조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추천을 좀다 해봤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인스타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댓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